우리 모험가 여러분들 평소에 목 어떠세요? 저는 이 검은사막 모바일 할때 특히 이 세전이라든지 무라카 잡을 때 집중해서 하고 나면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또 요즘 같을 때 밖에 나가서 운동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그런 모험가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수 있는 홈트레이닝을 준비해봤습니다 저랑 함께 하러 가실까요? 네 제가 이래봬도 이 필라테스 수강생이거든요 요리 정도로 잘합니다 그냥 요리는 요리일 뿐입니다 그럼 저랑 함께 시작을 해볼까요? 자고로 운동은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흡을 잘 하면서 해줘야 이 효과가 늘어난다고 해요 일단 들이마실 때는요 이 코로 아 잠깐만요 큰거 하고 걸리는데?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이렇게 내쉬시면 사는데요 근육이 이완될 때마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리 맞추시고요 양발 골반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왼팔 45도 오른팔 머리 위에 올려주시고요 오른쪽으로 살짝 당겨주시면서 숨 뱉어주세요 오른쪽 겨드랑이 보고 한번더쭉 당겨주세요 이때 어깨는 힘 빼시고요 네자 이번엔 다시 오른손 45도로 올려주시고요 왼손 머리 위에 당겨주세요 네 이렇게 하실 때요 지금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요 이 흉곽을 꼭 닫아주시고요 엉덩이 힘 줘서 앞으로 밀어 내주시고 배 힘을 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아! 양손 턱 밑에 둬서 위에 하늘 보면서 어깨 밑으로 내리시고요 자 이제 양손 오른쪽 머리 뒤에 깍지 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이때도 항상 골반 앞에 볼수 있게 해주시고요 손힘으로 너무 이렇게 막 누르시면 안 돼요 쓱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정면 본 상태에서 왼팔 뻗어주시고요 오른팔 향후에 왼손, 왼쪽 보면서 쭉 눌러주세요 이렇게 할 때도 항상 틀어지지 않게 필라테스에서 늘 하는 말이죠 턱이랑 어깨는 멀어지게 네 반대쪽도 똑같이 네 됐습니다 네, 양손 X자로 어깨 잡아주시고 왼쪽 사클 다섯 번 이때도 어깨가 자꾸 올라가지 않게 잡아주시면 좋은데요 이 앞뒤로는 되는데 양옆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양옆에 어깨, 목 근육이 짧은 거래요 자, 똑같이 <웃음> 오른쪽 사클 다섯 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 햄스트링 쪽을 늘려주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발을 어깨넓이로 벌려주시고요 아래쪽 시선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두 걸음 앞으로 가서 손바닥 바닥면에 붙여주시고요 발바닥도 이렇게 바닥면에 쫙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늘어날수있게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으스 다시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으흐흐 <웃음> 다시 앞으로 한번이 상태에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이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왼쪽 무릎 뒤 햄스트링 늘려주시는데 이때 골반이 막 틀어지면 안 돼요 안 틀어지게 쫙 앞으로 당겨주시고요 다시 왼쪽 무릎 구부리면서 오른쪽 늘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왼쪽 누르면서 물려주시고요 <웃음> 오른쪽 딱! 아! <웃음> 으... 자 됐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뒤로 오시면 은 확실히 아까 처음보다는 좀더 뭐랄까 이바닥에도 닿기 편한 느낌 늘어난 거겠죠 자 이제 척추 하나 하나 하나 접으면서 배꼽 보면서 올라와주세요 <웃음> 아 너무 시원하네요 이렇게 해서 어깨 근육과 목 근육과 뒤에 햄스트링까지 쫙 늘려줬는데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필라테스 시작하면 항상 이 루틴을 돌아요. 근데 이걸 하고 안 하고 가 은근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호흡하시면서 어깨 힘 빼시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손목 스트레칭 진짜 간단해요. 그냥 쭉 뻗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겨서 여기를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은이잘 돌아가는 손으로 조금 더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우아하게 배워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뭐 제가 사실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스트레칭을 좀 알려드려봤어요 이런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이라도 자리에서 스트레칭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밖에 나가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다들 조금만 더 조심하고 마스크 꼭꼭 잘 써주시고 해서 같이 잘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고생하신 제작진도 한번 해주시죠. 이거 쉬워 보이죠, 근데? 쭉 늘리고, 하나, 쭉, 아. 쓰. <웃음> 버텨. 가만 있어, 가만 있어. 기다려, 잠깐, 잠깐 타임. <웃음>